셀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서식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값이 바로 지표준입니다. 상단의 표시 형식에서 일반으로 적혀있는 이 값이 바로 지표준이 됩니다. 지표준일 때는 저희들이 숫자 1을 적으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자를 적으면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숫자 왼쪽에 있으면 문자가 됩니다. 근데 입력할 때 따옴표를 입력하고 숫자 1을 적으면 이 따옴표의 역할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로 변환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엔터를 치면 왼쪽 상단에 초록색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클릭해 보시면 숫자로 변환할 수 있고 오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초록색 삼각형과 노란색 경고 메시지가 보기 싫으신 분은 오류무시를 클릭하시면 안보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 경우에는 이 숫자는 숫자 1이고 여기 숫자 1은 문자 1입니다. 이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는이라고 쓰고 L 이 셀에 들어있는 값을 는이라고 같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true라고 해서 맞다 라고 나오죠. 이제 이 값을 l2를 n2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n2는 숫자 1하고 같으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엔터를 치면 거짓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은 똑같아 보이지만 숫자와 문자 1을 다르게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자 1하고 같으냐 라고 비교하실 거면 숫자 1 앞뒤로 쌍따옴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엑셀에서는 문자는 쌍따옴표 안에 적어 줘야 됩니다 이제 엔터 치면 true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값이 지표준이고 이제 저희들이 숫자를 표현할 때 0을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0이라고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1.0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0이 사라집니다. 지표주는 의미 없는 다른 말로 유효하지 않은 0은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을 적으면 얘는 표현이 됩니다. 1은 의미가 있죠. 근데 1.0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준에서 강제로 표현을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0 서식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을 지우고 0.0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0은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숫자를 표현해 줍니다. 나머지 숫자도 다 표현합니다. 0부터 9까지 모든 십진수를 다 표현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1.1이 그대로 표현이 되죠. 근데 아까는 안됐던 1.0을 적어도 0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뭐 0이라고 적어도 엔터치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소수점 앞에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0 하나로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수점 뒤에는 이 0의 개수만큼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소수점 앞에는 0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소수점 뒤에는 0의 개수만큼만 표현이 됩니다. 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샵과 0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해서 샵.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점은 찍히는데 영을 표시를 안 하죠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안합니다 그럼 이걸 언제 쓰냐면 저희들이 천 단위 구분기호를 쓸때 이것 두 개를 굉장히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1,2,3,4,5,6,7 이라고 적었는데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여기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기 위해서 0 콤마 0 0 0 이라고 적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아래도 1 2 3 4 5 6 7 이라고 적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샵 콤마 샵샵샵 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콤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0,000이나 샵콤마 샵샵샵이나 똑같이 천 단위 구분기호를 잘 넣어줬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0만 넣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의미 없는 유효하지 않은 0을 반드시 표현하기 때문에 0,000이라고 해서 보기 싫게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는 0이라고 입력하면 유효하지 않은 숫자라고 판단해서 아무것도 안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건 지저분하고 두번째건 입력을 한 값인지 입력을 안한 값인지 구분이 안되죠.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샵은 유효하지 않은 영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앞에는 전부 표현이 안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0을 입력했으면 0을 입력했다고 0을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입력했는지 안했는지가 구분이 되겠죠. 확인 그러면 입력하면 0이고 제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0을 입력하면 0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호는 여러분들이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샵 콤마 샵샵 0입니다. 그 다음 천 단위 구분기호의 마지막 세 자리씩을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생략하고 싶다 라고 할때 콤마를 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요렇게 적었을 때이 뒤에 6, 7, 8을 안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1, 2, 3, 4, 5 다음에 6, 7, 8에서 6, 7, 8이 사라지고 이 e, 6이 반올림이 되죠. 그래서 얘가 6으로 변합니다. 1, 2, 3, 4, 5였는데 1, 2, 3, 4, 6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는 이게 천원 단위로 표현한 건데 백만원 단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셀서식에서 맨 마지막에 심표를 하나 더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백만원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물음표는 유효하지 않은 0 대신에 공백을 추가합니다. 1이라고 적고 아래에 1.1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100.53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도 있고 왼쪽에 있는 숫자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가 않죠.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서 보고 싶을 때 물음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해서 사용자 지정해서 물음표 점 물음표 하나 둘 셋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마지막에 물음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공백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는 공백이 두 개가 표현된 거죠. 여기는 공백이 세 개가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수점이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숫자를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물음표입니다. 대괄호는 조건이나 색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색은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8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검정, 파랑, 녹청, 녹색, 자홍, 빨강, 흰색, 노랑 이렇게 8가지 색상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색상은 색이라고 적으시고 뒤에 숫자를 1부터 56까지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는 빨강, 음수는 파랑, 영은 자홍, 글자는 녹색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셀 서식에서 색상을 줄 때는 대괄호에 원하는 색상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앞자리는 양수, 두번째 자리는 음수, 세번째 자리는 영 네번째 자리는 텍스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씌우고 셀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지표준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빨강 대가로 닫으시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양수를 빨간색으로 주고 끝내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대괄호 파랑, 대괄호 닫으시고 세미콜론을 찍어야 이제 0으로 넘어갑니다. 대괄호 자홍, 대괄호 닫으시고 세미콜론, 대괄호 녹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괄호를 닫으시면 빨강, 파랑, 자홍, 녹색 순으로 값이 표현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제가 여기에다가 10을 쓰면 양수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고 마이너스 5를 적으면 음수기 때문에 파란색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0을 적으면 자홍이 되고 글자를 적으면 녹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마이너스 5라고 적으면 파란색이 되겠죠. 이 자리에 글자를 적으면 녹색이 되고 10을 적으면 빨간색, 0을 적으면 자홍색이 됩니다. 그래서 셀 서식을 한번 지정해 놓으면 양수, 음수, 영, 텍스트에 대한 색상을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수가 파란색이긴 한데 마이너스 기호가 없으니까 읽을 때 불편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보면 빨강, 파랑, 자홍 녹색만 줬는데 자동으로 지표준이 와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값을 주지 않으면 항상 지표준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값을 표현합니다. 이제 세미콜론의 앞자리는 양수고 세미콜론의 두번째 자리는 음수죠. 지표준 앞에 빼기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음수 앞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오게 됩니다. 이제 색을 숫자로 주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빨간색을, 양수 빨간색을 다른 색으로 숫자로 써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빨강 대신에 색이라고 적어 주시고 숫자를 50 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양수의 값이 요런 색깔로 초록색 계열의 색깔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은 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어, 사용법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1-1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이라고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상단의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간단한 날짜를 누르시면 2020년을 입력하지 않아도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는 1월을 숫자 1로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m으로만 적으면 됩니다. m 하나만 적고 확인을 누르면 1월이니까 1만 표현이 됩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에서 m을 두 개를 적으면 1월이니까 01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g e 월이니까 jan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m을 3 개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철자를 다 적고 싶다라고 하면 셀서식에서 m을 4 개를 적으면 됩니다. 이제 m이 월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시 15분이라고 적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시간이 나타나야 되는데 날짜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셀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M을 하나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래도 1이라고 표현이 되죠. 제대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이제 이걸 제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1시 15분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제대로 15분이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m은 분으로 나타내려면 시간하고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앞에 h를 주겠습니다. 시간하고 분 사이에 콜론을 주면 요렇게 시간과 분이 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확인 그러면 1시 15분이 표현이 되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나는 이거를 1시 5분으로 일단 고치겠습니다 1시 5분으로 고치고 01시간 05분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H 2 개를 적으시고 M 2 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01시 05분이 됩니다. 근데 1시간 5분이면 분으로는 65분이죠. 나는 이 분을 그냥 65분으로 시간을 분으로 다 나타내고 싶다. 그거를 누적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대괄호에 묶어서 m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1시간 5분을 65분으로 표현하고 싶을 땐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여기에서 대가로 m 대가로를 닫으시면 65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뒤에 분자를 붙이고 싶으면 셀서식에서 맨뒤에 분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죠. 2시간으로 주고 2시간이니까 120분이죠. 이거를 시간으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에서 h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24시간 00 이렇게 표현하면 0이 되겠죠. 근데 25시간 00을 적으면, 이제 25시간은 01, 1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을 표현할 때, 0시부터 23시까지 표현하고, 24시부터는 다시 0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는 꼭 25시간, 26시간에서 24시간 이상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괄호에 묶어서 시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대괄호 h를 적어주시면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시간 00분 하면 8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80시간 10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10분도 표현하고 싶다면 셀서식에서 뒤에 콜론을 찍어주시고 MM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80시간 10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D는 1을 표현합니다. 1 2을 적어주시면 1월 1일이 되는데 1일을 1로만 표현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D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0 1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셀 서식에서 DD라고 표현해주시면 0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1월 1일에 요일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셀서식에서 ddd를 적으면 수요일이니까 wed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나는 철자를 다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d를 4개 적어주시면 철자를 전부 다 적어줍니다. 1-1이라고 적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a를 하나, 둘, 셋을 적어주시면, 수요일이라고 수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수요일을 다 표현하고 싶다면, a를 네번 적어주시면, 수요일이 표현이 됩니다. 달력을 작성하실 때, 1 1로 1월 1일을 적는데, 보통, 양식을 이렇게 많이 쓰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m s l a D 가로 열고 A/A/A 가로 닫고 해서 1월 1일을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근데 A/A/A를 모르는 분들은 달력에서 매번 요일을 찾아 적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날짜만 있으면 요일은 자동으로 엑셀에서 바로 나옵니다 연도는 y로 표현합니다 셀서식에서 y를 하나만 적으면 안되고 최소 두개는 적어줘야 됩니다 하나만 적어도 20년이라고 표현되는데 엑셀에서는 두개를 적어서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세개를 적어도 네자리가다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네자리를 적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개네개로 해서 두자리네자리로 표현합니다. 날짜에 클릭해 보시면 값이 나오는데 이런 값들이 있죠. 이런 값들을 하나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면 y를 네개 써서 사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는 시간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1시간 10분 12초를 썼을 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나는 초를 초로만 나타내고 싶다 12초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s만 써주시면 됩니다. 한자리를 쓰면 만약에 얘가 2초면 그냥 2만 나오겠죠. 그리고 SS를 쓰면 02라고 해서 두자리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초를 지금 1시간 10분 12초인데 이걸 초로만 보고 싶다. 얘를 누적초라고 표현해 볼까요. 누적 초를 나타내고 싶으면 대괄호 s 대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대괄호 s 대괄호 하시면 초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자를 나타낼 때는 골뱅이로 나타냅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에 지표준을 배웠었죠. 1을 쓰면 숫자 1이고 따옴표를 적어주고 1을 적으면 문자 1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상단에 보면 일반인데 일반이 지표준이라 그랬죠.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골뱅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서 숫자 1을 적으면 자동으로 왼쪽에 가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를 적으면 여기에 적는 모든 값은 전부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사람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지표준 뒤에 님자를 적어도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확인 님자가 붙일 않죠. 지표준 0 샵은 숫자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백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백 뒤에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원을 적어주면 100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글자에는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에 붙이려면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을 지우시고 골뱅이 한칸 띄우고 님을 적어주면 됩니다. 확인 원하는 글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칸의 여백은 언더바와 하이픈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글자를 오른쪽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글자가 테두리선에 바짝 붙게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님자뒤에 언더바와 하이픈을 넣어주시면 확인 오른쪽 끝에 공백 하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요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언더바 하이픈 대신에 공백을 하나 넣으셔도 똑같습니다. 확인 사용하기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되고 이제 아스트리크를 쓰시면 셀 너비만큼 다음에 나오는 문자를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름 뒤에 하트를 셀 너비만큼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골뱅이 뒤에 별을 찍어 주시고 하트를 넣겠습니다. 한글자음 미음 한자 키를 누르시면 하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확인 그러면 칸의 너비를 넓혀주면 칸의 너비만큼 하트가 늘어나고 줄여주시면 칸의 너비만큼 하트의 개수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하고 하트를 떨어뜨려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에 공백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름과 하트 사이에 공백을 넣어서 양쪽 끝을 맞춰주게 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값을 적어주겠습니다. 대괄호 해주시면 조건을 쓸수 있다 그랬죠. 8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80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닫고 숫자는 0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세미콜론 그러면 80 이상은 셀서식 0으로 표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대괄호 짝 60 하면 60 미만 이라는 뜻이죠. 60 미만도 0 이라는 셀서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찍고 0 적어 주시면 이제 80 이상 60 미만을 제외한 값들은 이제 셀서식 0으로 표현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하살표를 안 붙였네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이제 영 앞에 한글자음 미음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보기 변경을 눌러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60 미만도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 원하는 하살표를 선택해서 만들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원하는 값이 제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아래는 색깔까지 넣는 걸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똑같이 사용자 지정 지표주는 지우시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 해주시고 대괄호 닫으시면 되죠. 근데 빨간색도 줄 거기 때문에 다시 대괄호 빨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는 0으로 표시하고 세미콜론 60 미만 대괄호로 다시 색상을 파랑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0으로 표현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는을 표현해야 되죠. 한글자음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는을 찾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영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앞에도 기호를 안 붙였네요. 한자키 아래로 가는 화살표한짝키 위로 가는 화살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화살표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간격이 양쪽 끝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몰려서 붙었죠. 지금은 보기 좋은데 숫자값이 커지면 기호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읽을 때어 이게 올라간 건지 같은 건지 내려간 건지 구분하기가 예보다는 지저분하죠.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별을 찍어 주시고 한칸 띄우고 별을 찍고 한칸 띄우고 별을 찍고 한칸 띄우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셀 너비에 맞게 공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값을 바꿔도 아까보다 보기 좋은게 느껴지시죠? 이 기호가 왔다갔다 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오니까 깔끔한 것 같습니다.